문제의 글자가 너무 작은 경우, 글자 크기를 본인이 선택하여 크게 확대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도록 합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을 선택하여 답안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답을 선택하시고 답안 저장을 하신 후에 확인까지 눌러서 답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답안은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하시고 싶은 문제 번호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번호를 선택하신 후에 답안 저장을 다시 눌러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택한 번호로 자동 변경됩니다. 1번, 2번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화면이 꽉 차서 다른 작업을 할수 없지만 3번부터 작업형이기 때문에 화면의 절반이 열리게 됩니다. 8번부터는 인터넷 앤 커뮤니케이션의 객관식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시고 답안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답안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9번, 10번까지는 객관식 문항이고요. 11번부터 인터넷 검색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